근데 나니티 입고 자는 거서 라 처음 보네. 요즘 <목소리> 이제 날씨가 춥잖아. 이제. <목소리> 아 추워서 <목소리> 보일러 너무 빵빵한데 여기. 어우 <웃음> 오. 오 <목소리> 진짜. <와. 웃음> 집이 좋네. 야, 멋있다. 집이 좋네요. 그냥 뭐안 했는데도 멋있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스트레칭한보리주 아, 요리석저1스트레칭은 버릴 수없레칭 버릴 수 없지. 저0 0레레칭이잖아레칭레칭 100레칭. 100레칭. 100레칭. 100레칭. 1 0 0아칭1 0 0야칭1를0레칭 100레칭. 100레칭. 1 0 0레감 아아 다 감은 거야? 아, 물만 감는 거야? 아니, 근데, 근데 나도 아, 우리도 초등학생을 알아보고 물... 물세축만하시 어. 좋아 좋아 저기서 좋아 또... 거울 보면서 멋있는 자기의 모습 취하면서 춤한분 쳐줘야지 면도 안 하나? 면도? 춤추지 않나? 저렇게 응, 때 거울 보면서 춤한분 쳐줘야 될 텐데 사과를... 사과를 보게 못해 에스파춤두 moment j u d 주 m e n 나쿱스가 저러 서 저러고 있는지도 잘 나도 <웃음> 그러니까 난 쿱스 저러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저거는거이 좋아 좋아, 좋아. 아, 춤까지 거의 엉덩하게 뛰고 있네요, 승주 씨가 와, 저 앙증맞은 각도 <웃음> <와>. 아, 저앙증아은각 <웃음> 아, 전 올팬입니다 아휴. 집이 왜 이렇게 낯설지? 아, <웃음> <웃음> 낯설만해 <만이? 웃음> 어, 오늘 왔으니까 뭐냐, 그침대방 이불이 내가 아까 좀 잘못 펴놓은 거 같은데 한번 다 정리해주면 안 되냐? 거슬린다 아, 이불 정리 좋아요, 좋아요 이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다시 다음날 일끝나고 들어왔을 때도 개운한 마음으로 누울 수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런가 <웃음> 생활이 아들이 다 어지러워 어... 치우고 아침부터 뭘뭐 이렇게 어지러워 놓은 거야 아휴. 리더를 위한 멘탈 수업 독소를 하네 벌써 또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는 거고 멋있다 아 이거다 자기 탓 대신 남 탓하는 리더들 <웃음> <웃음> 네 욕심이 나네요 네, 오늘 오랜만에 악기 연주나 해보자 어, 소리가 예쁘네 이제 할거 없지 이제 끝났어 <웃음> 실제 하는 게 없거든 예매한 거야. 따따따따 따, 따, 따, 따. 아니 이것은? 아고 송고 송고 송고 송고. 아, 맨날 저거 하잖아. <웃음> 아 집에서 혼자 저러고 있을까 맨날 방송에서 저거 하지. 못 참겠어. 진짜 집에서 저러고 있는구나. <웃음> 야, 근데 맨날 저거 하는데 저거 스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직까지 모르겠어. 야, 저 친구 방송에 거짓이 없네. 아, 너무 창피하다 혼자 있는데 창피할 때가 있구나 아... 뭐야. 아, 아이, 아침부터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뭘, 뭐 할까? 기대된다, 기대된다, 뭐 하지? 벌써... 뭐랄까? <웃음> 또 점심이네 화이트! <많이> <웃음> 이미 많이 먹었지만 또 먹어? 아, 진짜 어제 애들 술 마시러 왔을 때 고기 숨겨놓느라고 아주 혼났네 고기 내가 먹었는데 <웃음> 근데 이거... 왜 불이 안, 조절이 안 되는 거야? 6 누르면 6 낮추고 낮추는 거 있잖아 안돼누가한테 화를 내는 거야? 원래 자, 자기한테 자 제일 화 많이 나있어 아니 근데 원래 진짜 저러긴 해 맞긴 해 <웃음> 아... 어... 네 저는 아 어, 요즘 세대 시대와는 좀안 맞는 거 같아요 <웃음> 네 전환해봐야겠다 화 어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동현아 이거 방송이야. 아, 방송하고 있어? 어, 지금 약간 나 혼자, 사, 나 혼자 산다 찍고 있거든. 어. 어. 뭐, 뭐 하러 왔는데 지금? 너 우리 집좀 놀러 올래? 그럴까? 어. 그래, 알았어. 금방 갈게. 어. 어, 뭐야? 벌써 왔어? 어. 어, 동현아 들어와. 아, 아 누가 오시는 거죠 지금? 열어줘, 열어줘. 아 어. 세븐틴 도겸 씨인가요? 아형 여기. 어, 아, 근데... 지금 왜 이렇게 부해나잠깐 아, <웃음> 고기 고기 구워 먹느라고? <웃음> 근데 나 지금 이제 스케줄 가야 돼가지고 뭐라고? 내집 요거 좀 청소나 이거좀 <웃음> 진짜로 미쳤어? <웃음> 뭔 소리야? 쉬고 있어 뭐해? <웃음> 쉬고 있어 <웃음> 장난해? 아, 아니 한 시간 반이면 와한 시간 반뭐 어쩌라고 나뭐 여기 아, 그냥 잠깐 있어 그냥 여기 엠아, 너가랑 a Emma, Emma, e m 환기 좀. 시키고 있어요, 환기, 좀. 어, 환기 환기 m m a Emma, Emma, Emma, Emma, Emma, e m m 너 Emma, e 상황이야? m m a e m 야 a Emma, Emma, e m <웃음> 아, 스케줄 하고 왔어. 어 아, 이제 아, 스케줄 아, 하고 왔으니까 아, 손 씻는구나, 어. 아, 어, 얼굴 확인. 한번 봐주고. 아, 야, 잘생김 확인. 수건이 없어서 당황했어, <웃음> <웃음> 계속 다 있었어. 네, 수건이 없죠? 네. 어. <웃음> <웃음> 오. 아, 쥬샤 형. 진짜 의지가 <웃음> 안 하는 느낌 너무 좋아요. 어 물. 어. 오. 오 ASMR 같아. 하... 아... <웃음> 오... 어 조슈아 형나 혼자서서 들어오겠는데. 그니까 어... 이걸 봐야겠다. b ASMR. ASMR. 아 아무래도 스케줄 갔다 오... 피곤하니까. 아, 아 그렇네요. 비 소리를 듣고 싶은데. 너무 화창해. 아 비가 안 오는데. 아비 맞고 싶다. 설마. <웃음> <웃음> 이를 맞고 싶다고요? 진짜? 어? 어, 이게 무슨.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거야, 저거? 나 진짜로 <웃음> 소름 돋았어. <웃음> 어? 진짜 받는 <웃음> 거야? 진짜 맞아? 어머? <웃음> 진짜 이 형은 갈 때까지 가니까. <웃음> 나중에 주인공 편 하나 만들어줘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 정도면 은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끔씩 샤워실 들어가서 비를 좀 맞는 편인 것 같아요 비 반, 맞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<웃음> 어휴, 그래, 그래, 그래 그래. 어휴, 그래 아빠 왔어? 갑자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그럼 조용히 웃음> 지금 유튜브로 호랑이 그 소리를 쓴 거야? <웃음> 어물 아, 먹고 싶어? <웃음> 알겠어 물 먹고 올게. 물 갖고 올게. 아빠가. 호시 평소에 반려용 그호라이를 네. 키우신대요. 음. 네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방송 처음으로 네, 보여드린 건데. 아이고. 아이고. 아. 물 먹어. 아이 니가 준물안 먹어. <웃음> 음. 음. 음. 음. <웃음> 이름이 뭐였더라? 제가 원래 기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.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단독으로 촬영하는 거라 긴장해가지고 랑이요 랑이 호랑이 네아 레몬청을 이어서 하는 어 아, 레몬청만 안 드시나요? 물 그냥 물 넣으면 되겠지? 아닐 거 같아요 맨지 음. 뭔가 아닐 거 같은 느낌이 아유 이 아닐 거 같은 느낌이 아유 이물 아닐 거 같은데 아 원래 과일청을 숙성시키는 건데 너무 바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먹는다 나도 그럴 수 있죠 예, <웃음> 그렇게. 그렇게 먹는다고? 예, 그럴 수 있어요 야저 정도면 그냥 설탕물 아닌가요 설탕물? 맛이 나름 괜찮은가 봐요 너무 다르네 아 너무 다르네 너무 달구나 아, <웃음> 아, <너무> 다... 아, <웃음> 네 정말 마음에 드는 맛이었습니다 아 휴대폰을 챙겨 오셨네요 아 안경, 안경을 챙겨 오셔서 네 여보세요, 네 대표님. <웃음> 근데 과장 네, 들어놓 네네 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파일까지 확인하셨다면은 된 거고요. <웃음> <웃음> 확인하셨다면은 된 거고요. <웃음> 진짜 사무직 안 해본 티 너무나죠. 네네. 아 네네. 네. 짜장 두 개랑요. <웃음> 네 차돌짬뽕으로요. 탕수육 추가. 아 네, 그게 아니에요. 밥무지에 <웃음> 네. 식초 뿌려서 주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아 피곤하다. <웃음> <왜>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<웃음> 고인 세븐틴나 볼까? <웃음> 아 고인 세븐틴 세븐티나... 나어 <웃음> 잘한다. 이제 뭐였더라 진호 <웃음> 보고 싶다, 진호. 아유. 제가 뭐가 있을까요? 진호가 나와? 여기서 뭐있네 <웃음> 어, 여기 있다. 진호가 호감인 이유? <웃음> <웃음> 야, 저거 찐웃음인데? 나한 번만 더 할게. 이거 <웃음> 하고 나한 번만 더 할게. 시작. <웃음> 야, 진짜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것만 보고 야승관이 목소리가 찐, 찐 목소리로 바뀌었어 <웃음> 아 야, 보지 마, 아, 보지 마 네? 어, 귀연 척하는 거 보지 말라고 <웃음> 귀연 척하지 마 진짜 <웃음> 아, 미치겠네 <웃음> 스트레스 불리고 <웃음> 스트레스 이렇게 불어 그러니까 정말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아,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다 어우,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잔 마셔 <웃음> 지금 포도주스 떨어져 있는 잔이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아, 이렇게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어요 <웃음> 모르, 모르고 있었어 이걸 자 원샷 커트 그걸로 쓰고 끝낼게요 네 좋아요 원아 이제 침실로 가나요? 침실로 응. 에이 바로 어떻게 자? 씻고 자야지 씻고 자야지 아 우리 드디어 우지 형 가나요? 가나요? 가나요? 아나 이거 아, 너무 피곤하다. 아. 아, 내일 일어나서 쉬어야지 아, 이거 못 자. 아, 아또 아. 아. 아. 아. 아. 아, 겨울이니까 옷 입고 자야지. 아... 내일 주무세요. g o o night. 어... 매일같이 고달픈 하루였지만 그래도 잘 이겨낸 내 자신에게 너무 고맙고 내일 더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생했어